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2021년 11월 광군절의 세일로 구매한 아티스트 디 프로 총평을 시작합니다. 정말 한달 열심히 갖고 놀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초보자 추천용은 아닙니다. 일단 이 프린터의 기본 스펙은요. 출력 사이즈는 300, 300, 350 이고요. 수동 레벨링, 그리고 z 축에 듀얼 모터 터치 스크린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두 개의 노즐 그리고 두 개의 익스트루더를 가진 프린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에는 네가지 모드를 제공하는데요 가장 상단에 있는 인듀비주얼 모드는 그냥 하나의 노즐,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린터를 사용할 때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노즐을 사용해서 이 배드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300, 300, 350으로 큰 출력물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싱글을 사용할 때도 이 필라멘트 센서에는 두 개의 필라멘트가 꼽혀 있어야 작동을 하더라고요. 세 번째, 네 번째에는 복사 모드하고 이제 미러 모드가 있는데요. 복사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에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배드를 반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출력 사이즈는 좀 작아지지만 작은 출력물을 한 번에 두 개를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거고요. 미러 모드는 이제 그냥 복제가 아니라 거울 반전으로 미러 모드 해서 출력도 할수 있다 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뭐 3d 프린터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번 큰 출력물을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이 프린터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큰거 뽑을 때 또는 작은 거를 여러 개 뽑을 때 장점을 갖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듀얼이죠 노즐도 두개그 다음에 익스트루더도 두개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한번 리뷰했던 이제 crx pro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루더는 두개이지만 노즐이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색을 바꿀 때는 이제 바뀐 색을 토해내는 프라임 타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출력물로서 옆에 만들었다면 이 아티스트 D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노즐에서 각각의 색이 나오기 때문에 프라임 타워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CRX 같은 경우에는 이 프라임 타워 때문에 여러 개의 출력물을 한꺼번에 뽑는 게좀더 유리했다면요 지금 이렇게 각각의 색상이 나오는 노즐을 사용할 때는 그냥 하나의 출력물을 뽑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이제 같은 색이 반복되는 구간에서 쭉쭉쭉쭉 쌓아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의 다른 색상을 출력하면서 이제 알았던 거는요 이제 실크 필라멘트랑 일반 필라멘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다르죠 이렇게 다른 성격의 가진 필라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착면이 좁으면 잘 붙지 않습니다 네, 얘는 이제 발톱이 빠져 버렸는데요 나중에 본드로 붙여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같은 재질의 뭐 PLA면 PLA 같은 재질의 필라멘트를 사용을 해야 듀얼로 출력을 했을 때 출력물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출력물로 잘 출력되는 걸알수 있었고요 하나의 덩어리로 붙은 출력물은 재질이 같은 게 좋지만 이제 수용성 필라멘트죠 아예 나중에 분리할 걸 예상을 해서 하나는 일반적인 PLA 그리고 하나는 이제 수용성 물에 녹는 필라멘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수용성 필라멘트는 앞 영상에서 좀 자세히 소개했으니 이 영상을 좀더 참고하시면 될거 같고요 어. 이런 사망하신 걸로 2022년 호랑이 해를 맞이해서 이제 호랑이, 수호랑을 만들었었는데요. 이 듀얼로 출력을 할때 보니까 여기 보면 약간 이 X축으로 옆으로 조금 빗겨나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정값이죠. 두 개의 노즐을 보정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0.12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면서 세팅을 찾아야 돼서 지금 현재 저도 정확하게 만족스러운 세팅을 찾은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X축이 지금 두 개의 노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의 이 틀림이 뒤틀림이 생기는데 이거를 잡아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 자체는 네, 좋게 생각을 하고요 듀얼 노즐을 사용할 때 이제 색이 바꾸는 과정에서 한쪽 노즐이 와서 이제 대기 온도로 가 있다가 노즐 온도가 히팅되면서 기다리는 과정이 생기는데요. 어, 이 부분은 큐라에서 제가 이제 히팅을 조정을 하더라도요. 기본적으로 이 펌웨어에 세팅된 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값으로 한번 왔다가 다시 제가 세팅한 값으로 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즐을 가열을 할때 노즐을 저 끝에서 가열을 하고 그 다음에 출력물로 와서 바로 출력을 하면 좋은데 이게 출력물로 와서 기다렸다가 그 출력물 위에서 이제 노즐을 가열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즐에 이제 붙었던 이물질이 출력물에 붙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아, 이 부분은 좀 아쉽다는 라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이 프린터가 업그레이드가 좀더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펌웨어에서도 더 수정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큐라 설정하는 거그 다음에 뭐 듀얼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자유롭게 사용을 하려면 3d 프린터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초보자에게 처음 사용할 프린터로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달 넘게 사용을 해 보면서 듀얼에다가 텍스처 베드까지 사용하면 뭔가 좀더 재미난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 좀 연구하고 만들 게좀 많은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보다는 이 출력 자체 좀 재밌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더해서 이제 모델링도 좀 하셔가지고 이제 듀얼까지 내가 생각해서 모양 만들 수 있다 이러면 더 금상천하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이 프린터를 사용을 해보겠다 하면 은 정말 재미난 어른들의 장난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